대구는 최근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정말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는 가격이 안정될 일만 남았어요. 이제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야 합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너무 내리면 더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의사는 6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메일탑미더스 아카데미에서 한국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송이사는 수도권은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지만 대구는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공급 물량이 정말 많았다. 며 집값이 너무 내리면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는다. 서울처럼 계속 시장을 강제해선 안되고 서울과 지방도시는 부동산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벌어진 전국적인 집값 상승을 두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주택 문제는 정치인들이 할게 아니라 전문기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송의사는 과거 미분양이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면 보유 주택 개수에서 빼주겠다고 했고 임대 사업을 권장하기도 했다. 며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미분양 주택을 샀던 것도 다주택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하고 임대 사업은 죄약시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즘 부동산에 가보면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내년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는 걸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다. 이래선 안 된다. 고 주장했다. 송리사는 지속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이유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사회문화 변화를 꼽았다. 은행의 고금리 적금을 통해 자산을 형성했던 과거와 달리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다는 얘기다. 송리사는 1996년도 사회생활할 때 46만원짜리 3년 적금을 들었는데 만기가 되면 2천만원씩 되는 목돈을 받았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적금을 들지 않는다. 며 옛날에는 이제 금융소득으로 노후를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럴 수 없고 월급만 받아서 집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문화가 재테크 문화로 바뀐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그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이야기했더니 팔아서 버는 돈을 은행에 넣어야 하느냐 주식에 넣어야 하느냐는 현실적 이야기를 들었다. 며 부동산을 팔아서 번 돈을 다시 부동산에 넣어야 할 바에는 안 팔겠다는 것인데 들어보니 맞는 얘기 라고 했다. 송이사는 <목소리> 과거에 우리는 집을 사는 걸로 만족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가치로 두고 있다. 고 우려하며 스스로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예전에 집값이 좀 올랐다가 떨어질 듯해서 팔았는데 잔금을 받을 때 집값이 5천만원 가량 내려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의외로 사셨던 분이 집을 깨끗하게 써주셔서 고맙다. 집이 너무 느낌이 좋았다며 빼달라고 하지 않더라. 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 집을 경제적 가치 개념으로 봤고 그분은 가족이 살 행복한 집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그 집값은 지금 한 5억원 정도는 더 올라와 있다. 결국은 집을 거주의 개념으로 보면 더 좋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수성구 범원의 거리 한쪽의 고층 건물들 외벽에는 총선 후보자들의 얼굴을 담은 대형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그런데 야당 후보의 플래카드에는 일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흔히 정치인들은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 다른 일은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정치가 직업인가 정치가 직업이라면 다른 직업이 그렇듯이 정치라는 직업을 통해 돈을 벌고 생계를 꾸려야 할 것이다. 정치라는 직업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정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작용 중 입법활동을 말함으로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정치인의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정당활동도 뜻함으로 정당의 상근당직자들도 정치인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직 정치인이나 상근 당직자들은 국가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기도 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기도 한다. 곧 국민의 세금으로 근무 대가를 받는 것이다. 국가가 이들의 정치 행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뿐그외 누구도 이들에게 돈을 주고 정치를 구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현직 정치인이나 상근 당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인도 직업을 정치라고 할수 있는가? 소득활동을 통해 생계수단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직업이라고 할수 없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한때 국회의원 등을 하여 정치를 직업으로 삼았으나 더 이상 아무런 직업도 가지지 않으면서 여유있게 살아가는 정치인? 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한때 의원이 었더라도 국가가 주는 급여 외 소득은 없었을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대기업 사장을 지냈던 분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와 의원들과 자리를 할 것을 요구해서 무척 시달렸다고 했다. 그 분은 의원 자리가 개인의 치부활동을 위한 자리와 다름없다고 한탄했다. 뿐만 아니다. 현직 정치인이든 한때 정치를 했던 사람이든 그 이면에는 공동의 부패한 집단적 생존 방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 관료들이 생존하는 정관예우 방식인 관피아와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의 정관예우인 정치마피아 말이다. 정치마피아가 거래하는 대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국가의 예산이거나 국가의 기능일 것이다. 국가의 예산이나 국가의 기능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돈을 빼내는 행위이며 국가의 예산이나 기능을 왜곡시키고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이다. 이 나라에는 한때 정치인이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직업도 가지지 않는 정치인? 들이 너무나 많다. 이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여유있게 살아가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마피아로 행세할 위험도 있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의원도 아니고 상근당직자도 아닐 때는 일을 하고 싶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자영업자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언가 실제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 정상적인 직업을 통해 번 돈에 대해 소득세를 내으로써 국민 돈을 소중하게 다루는 정치인으로 서야 한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객관적 입증 자료도 없이 다주택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20번이 넘는 규제를 쏟아낸 지 벌써 만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악화만 됐고 자신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 훈계만 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주택이면 한 채를 당장 처분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어딘가에 아직도 존재하는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들이 앞으로의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문제는 시장 왜곡의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철학에 기인한 정책 실패에 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공직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거나 그 철학에 동조했거나 혹은 동조하는 척을 하는 정치인과 정치인 출신 공직자만 주택을 처분하면 되지 이를 외사유재산 처분권까지 침해하면서 전문 공무원들에게도 강제하느냐는 불만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정부가 증세를 통한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밀어붙이더라도 어차피 언젠가 정권은 교체될 것 이라는 기대 때문에 시장은 요지부동으로 버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구 아파트 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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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등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시는 대구 전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 상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중심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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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에 따라 전세값 상승률이 제한받지만 전세값을 올리기는커녕 임차인 찾기도 어려운 분위기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구 지역은 부동산 매수 심리지수가 매주 더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며, 전세값도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동반 하락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계 발령구원 KDI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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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5대 광역시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1.4% 전 분기에서 0.05%로 내려갔으며 대구 마이너스 0.9%와 대전 마이너스 0.3%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다. 대구의 경우 매매가격이 올해 1월 전월보다 0 2 하락한 이후 2월 0.28%, 3월 0.43%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